오늘은 비가 옵니다 <목소리> <응>. <목소리> 겠어요아 힘들어. 너무. 여기는 양녕죽도 오토캠핑장입니다. 오늘은 사람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세웠고, 오늘도 전기 먼저 연결했고, 바로 앞에 햇빛장이 있습니다. 진짜 바로 앞에 해변이죠. 오늘은 비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하고 뭐 점심도 좀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저녁을 웬만해서 있는 재료로 먹으려고 합니다. 시리얼 챙겨왔어요. 이거. 아시죠? 한 접시로 끝낼 수 없는 거. 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2 차로 핑수 가져왔어요. 열일 중입니다. 제주도 다녀왔던 거 편집 중이에요. <놀람> <놀람> Thank yeah. you. Yeah. 대박이다 너무 예뻐요 저는 오늘은 넷플릭스 먹으... 아니 넷플릭스 보면서 이거 먹으려고 해요 아니 이미 먹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 미쳤어요? 이거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두 개만 <웃음> 꿀마 저는 살아있다 를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아름다 할머니라 기 손� 이 s 들어